공부가 많이 필요하니까 검색되어 보면서 많이 본다고. 나는 기출문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애들 방향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설명한 것들을 되게 많이 옮겨놨거든 이거 본 거야. 보다가 나한테 물어보기도 고 그렇다고 또 자기 같은 지역인데 내가 가르치는 학교의 아이들이 이 학원과 이 사람한테 배운, 이게 연결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휴시한번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라고 봐. 몰라. 뭘 하든 난 신경 안 써. 나는 뭐 어차피 내가 하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광과 계산은 따로 아니고. 도움이 되면 좋죠. 나도. 인간이니까. 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일단은. 꼭 봐야 될 사람이 부분들한데법뚱한 사람들 와가지고 이상한 격대에서 질문이 오니까. 자, 뭐 얘기하냐면 소수의 딴 개개인들이야. 소수의 개개인들이 아, 공사잖아요. 수많은 뭐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럼 너희들은 어차피 요건 찾는 거니까 선행사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선행사의 범위는 관계대명사이 뒤에 나왔을 때 선행사의 범위는 기본이야. 주동사 뒤에 있다. 주동사가 바로 뭐냐면 주절동사. 이게 주절하냐. 여기서부터. 이게 주절하냐. 뒤에 온다가 기본이야. 그래서 나는 주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주절용사, 뒤에용그다여기서부터 선행사. 선행사될 만한 거. 예. 선행사, 원. 또, 명사 찾아야 되니까. 뭐, 대답할 수게 예, 선행사, 투. 둘 중에 하나가 선행사라는 얘기야. 컷만 그 찍었어.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개, 속, 적 용법이란다. 용법은 결국은 서술적 용법이란 겁니다. 계속기용법은 결국은 서술적용법이란 말을 다시 풀이하고 이 얘기는 무슨 뭐냐? 선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에 컴버가 없으면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야. 제안하고 한정하는 건데 얘의 특색은 선행사를 어떻게 한다? 델코와서. 어. 델코와서 설명한다. 델코와서 설명한다. 이게 핵심인데 뭐가 핵심이야? 선행사를 대리 설명한다. 선행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답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뭐야? 주어져. 동사. 뭐예요? 동사야. 됐잖아. 그러면, 봐봐요. 여기 분명히 뭐 있었니? 주어동사 있었고, 컷마단에도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 하나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접속사 있어? 없어? 얘가 만약에 답이 되면? 없지.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접속사 없잖아. 이가 무슨 말이지? 어.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죠? 관계대행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에 두문제하 연결해주는 형용사제 이끄는 접속사가 쓰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거. 둘 중에 하나만 찾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는 뭘로 판단한다?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 얘기 때문에, 얘기 때문에, 사, 물이잖아. 사람 아닌 건다 사고예요. 답은? 이게 된다는 거야. 됐지? 이렇게 골라내는 돼. 그러면, 봐 어, 봐. 일단 해석하고 마무리 하나 할게. 어, 소수의 개개인들은 결국 수많은 뭘 만나? 만남. 많은 만남을 만남. 근데 다수의 개개인들과. 그래서 소수 집단의 개인들이 다수 집단의 개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만난다는 얘기고, 바로 휘치를 써줘야 된다. 왜? 그런 만남들 각각이 다또뭘 유발하냐면, 그런 반응을 유발한다. 됐죠? 응.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엔드 위치.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다시 문제를 낸 거야. 다시. 이제 선행사는 어떻게 결정됐으니까. 뭐예요, 답이? 네? 이때는. 그렇지. 이때는 당연히. 엔드가 있잖아, 접속사가. 그런데 위치가 또 나오면 안 되지. 대글 쓰면 되지. 왜? 선행사니까. 이런 거. 알겠어? 이때는 뱅 어?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 깔끔하게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두번세번 번 해도 상관없어. 나와만한 것이다. 표적이다. 타겟이다 생각하면 집중 공략해서 완벽해 내걸을 만들어야 돼. 어느 수준까지? 출제하는 영어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 맞대결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아니고 어? 나만 만족하는 공부를 하고 해버리면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어? 출제하는 축제 출제 선...